오늘은 걸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살짝 알려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걸귀이긴 하지만 이들과는 조금 다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포를 약간 하자면 밥에 죽고 밥에 사는 밥에 진심인 한국인이라면 오늘 이야기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쪽박귀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쪽박구, 쪽박귀로도 불리는 쪽박귀신은 걸귀의 일종입니다. 쪽박귀신을 개성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성귀는 일반적인 귀신들과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가진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쪽박귀신은 걸귀의 일종이면서도 일반적인 걸귀들과는 조금 다른 귀신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박귀신이 다른 걸귀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쪽박귀신이 걸귀들에게는 없는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은 사실 심한 고부갈등이 있었죠. 고부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에 의한 일반적인 학대에 가깝긴 했어요 며느리를 싫어했던 시어머니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혔거든요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 시어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꼼수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꼼수라는 게 상당히 나쁜 쪽으로 신박했는데요 이 집안은 밥을 지어야 할 때면 시어머니가 쌀독에서 직접 쌀을 퍼서 밥을 할 사람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과 자신의 딸이 밥을 할 때면 아주 큰바가지에 쌀을 가득 담았지만 며느리가 밥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쪽박에 쌀을 담아주었어요. 퍼주는 양이 다르니 당연히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밥을 할 때보다 며느리가 밥을 했을 때의 밥 양이 훨씬 더 적겠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랑 내 딸이 밥을 할 때는 밥이 넉넉한데 왜 내가 밥을 하기만 하면 밥이 모자라느냐며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게다가 밥이 모자란 건 며느리가 몰래 밥을 훔쳐 먹었기 때문이니 밥을 더 먹지 않아도 되겠다며 며느리 몫의 밥까지 빼앗아갔죠. 이런 일이 계속돼서 반복되자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 갔고 며느리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혼은 배불리 밥을 먹지 못한 한과 시집살이를 당한 한이 너무 깊어 저승에 갈수 없었고 쪽박귀신이 된 며느리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쪽박구...나? 쪽박 바꿔줘!라는 울음소리를 내며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이 쪽박을 쓰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쪽박귀신은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학대와 구박을 받다가 굶어 죽어 귀신이 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걸귀들은 하나의 한, 즉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한만을 가지고 있지만 쪽박귀신은 굶어 죽어 생긴 한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 품은 한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쪽박귀신은 다른 걸귀들과는 조금 다른 귀신이 되었죠. 다른 걸귀들은 생전에 거지였지만 쪽박귀신은 가정을 이루고 살던 평범한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쪽박귀신은 쪽박구 혹은 쪽박 바꿔줘 라는 소리를 내고 다니지만 걸귀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다만 이 둘의 사이는 굶어 죽은 것으로 똑같기 때문에 쪽박귀신은 일단 걸귀로 분류되긴 하는 거죠 한편 쪽박귀신이 쪽박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쪽박귀신이 생전에 구박과 학대를 받게 한 물건이 쪽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밥을 할때 항상 쪽박을 써서 쌀을 퍼주었기 때문에 만약 시어머니가 쪽박이 아닌 크고 좋은 박을 썼다면 구박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쪽박귀신은 걸귀이지만 걸귀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걸귀는 사람에게 빙의해 식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쪽박귀신은 걸귀이고 굶어 죽은 것 때문에 한을 품게 되었으면서도 걸귀처럼 사람들에게 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고요 만약 쪽박귀신이 평범한 우리나라 귀신이었다면 아마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하늘 품게 만든 시어머니를 괴롭혔겠죠 하지만 쪽박귀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쪽박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귀신이죠 그렇다면 쪽박귀신은 왜 이런 귀신이 된 걸까요? 사실 쪽박귀신 이야기는 어떤 한 이야기와 완전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두견새에 관한 전설인데요. 두견새는 사실 생전에 어느 집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가 굶어 죽었으며 그것이 한이 되어 쪽박구 혹은 쪽박 바꿔줘 라는 울음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쪽박귀신 이야기와 결말만 약간 다를 뿐 완전히 같은 구성을 하고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관한 전설이 시간이 흐르면서 쪽박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변한 것 같습니다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쪽박 바꿔줘 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두견새에 관한 전설을 만들었고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다 보니 며느리가 두견새가 아닌 쪽박귀신이 되었다는 결말로 변하게 된 거죠. 만약 제 생각이 사실이라면 쪽박귀신이 쪽박 바꿔줘 라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 그리고 쪽박귀신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는 인간의 말을 할수 없으니 쪽박귀신 또한 울음소리 외에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던 것이고 같은 이유로 한을 풀기 위해 빙의하거나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없었던 거죠. 쪽박귀신은 사실 쪽박 바꿔달라는 말을 제외하면 말다운 말을 할수 없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아랑설화의 아랑이나 신기원효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이 귀신이 된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족박귀신이 소재로 쓰인다면 아마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리물의 피해자로는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집 근처 숲에서 족박 바꿔달라는 젊은 여성의 슬픈 목소리를 듣게 된 나무꾼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늦은 밤 홀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에서 한참을 헤매던 나무꾼은 쪽박을 바꿔달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쪽박귀신을 만났지만 쪽박귀신은 대화를 할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무꾼은 쪽박귀신을 돕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추리해야만 했습니다 쪽박귀신이 아주 깡마르고 추려한 행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나무꾼은 쪽박귀신이 생전에 거지였다고 추측해 불황자와 거린들이 사는 비민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쪽박귀신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나무꾼은 조사 범위를 넓혀 시전과 평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나무꾼은 결국 쪽박귀신 돕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쪽박귀신에게 한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 쪽박귀신이 있는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꾼은 우연히 쪽박귀신의 옷에 고급 놀이개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쪽박귀신이 보기와는 달리 부유한 집안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후 나무꾼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마을에서 내로라하는 양반집들을 돌아다니며 탐문을 했고, 우연히 반촌의 한 부잣집 며느리가 외관 남자와 함께 도망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나무꾼은 소문의 진상을 알고 말았죠. 사실 며느리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과 학대를 받다가 부엌에 갇힌 채로 굶어 죽은 것이었죠. 남편, 즉 시어머니의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시신을 반촌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꾼이 사는 집 근처 숲에 묻었고 갑자기 사라진 며느리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도망갔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진상이 모두 밝혀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죽이고 시체를 은폐한 죄로 형벌을 받았고 나무꾼은 쪽박귀신의 시신을 찾아내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숲속에서는 더 이상 젊은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쪽박귀신을 피해자로 둔 추리물을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해낸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실 금손님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쪽박귀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느덧 세 번째 이야기 주머니도 모두 다찼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주머니 속열 귀신들에 관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